안녕하세요. 노문영입니다오행심리에 의해서 나뉘어진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면서 서로 오해도 많이 생기고요. 또 갈등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형별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는 어, 원래 서로 이렇게 폭이 예 폭이 좁은 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려 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테크닉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일단 이제 인풋 유형은 설명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어, 인풋 유형이란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좀 이해력, 사고력이 좋은 그런 유형인데요. 인풋 유형에게는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하해의 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했을 때 기분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인풋 유형에게 이런 어,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미안해, 어, 잘못했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 은 굉장히 성의없게 느끼고 또 어,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면, 아웃풋 유형은 어떨까요? 음, 아웃풋 유형에게 굉장히, 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아주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나를 공개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어, 변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웃풋 유형에게는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유형의 특징이 어떤가요? 이 아웃풋은 센스가 발달했고, 감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좀 때로는 감정 기복도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어, 이런 유형에게는 설명보다 감정으로.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그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터치, 스킨십, 스킨십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뭐 남들 관계니까 서로 포옹을 해도 좋고요. 또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라고 전달을 해도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금방 기분이 풀 풀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이 센스가 발달한, 이 감각 기관이 발달한 유형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는 것 이런 것에서도 기분이 금방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스의 유형은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 다음 이제 마켓 유형은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 기법이 될까요? 네, 마켓 유형은 선물 공세입니다. 선물을 사다 주면은 아 나한테 미안해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선물이 비싸면 더 기분이 금방 더 빨리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마켓 유형은 이제 굉장히 결과론적인 그런 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물질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만약에 인풋 유형한테 예, 선물로, 예, 선물로 이렇게 하의를 청했을 때 인풋 유형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 내가 이따의 물건한테 마음이 넘어갈 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도 크게 잘 몰라요. 인풋은.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사주어나 사주어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좀 우리는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룰 유형은 어떨까요? 예, 룰 유형은 이제 말 그대로 룰을 잘 지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음, 어쩌면 가장 마찰이 적고 이게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유형이 룰 유형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잘하고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유형이 룰 유형이고요. 그 대신에 좀룰 유형은 좀근조하긴 하죠. 예, 그리고 또 어, 어떤 면에서는 냉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룰 유형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면 어, 좀 냉전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파워 유형이 있습니다. 파워 유형은 예, 자기 고집이 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 그런기 때문에 파워 유형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워 유형은 따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음, 파워 유형은 이렇게 막 자기 것을 외치진 않지만은 꾸역꾸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기 때문에 옆에서 좀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는데 어, 그것을 맞술려고 하다가는 굉장히 싸움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알아주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어,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다가가서 얘기했을 때 아주 쉽게 우리가 화해도 되고 소통도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